예. 자, 코리안, 아니, 자, 오토미, 멕시코, 오토미부터 읽겠습니다. 은나, 요호, 뉴후, 고호, 크다. 라또, 요또, 굿도, 여또 굿도, 렛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은나, 요호, 뉴후 고호, 크다. 라또, 요또, 녀또 굿도, 렛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은나, k o r 하나, 오토미, 은, 나, 하나, 은, 나, 100%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여덟, 에잇, 여덟, 녀또 발음이 조금 순수합니다. 우리 애들이 발음하는 그, 딱그 수준입니다. 여덟, 녀또녀또 Korean, 여덟, 여덟, 녀또 자, 구.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차이니즈 진어 코리안을 할수 있었다. 9, 10, 이거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더미는 구를 알고 있었다. 구도체로키는슥 텐, 10, 십자를 알고 있었다. 자, 그래서 빨간 것만 따라가면은 이게 전부 다 한국어입니다. 코리안입니다. 이거 빨간 거.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오더미, 은하. 달, 서의 넘기 희숙이 수달리 결국 엿도 굿도 스기 시키 해도 되고요 또 랬다 자 사우스 코리아 열 노스 코리아 리얼 렛, 리얼 사우스 코리아 열 노스 코리아 리얼 리었다 이거는 좀 북한을 북한 발음하고 비슷하죠 앞에 리얼로 발음하니까 리었다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요것만 읽겠습니다. 빨간 부분만. 은, 나, 탈, 서, 이, 능, 기, 히, 스 기. 수, 탈, 리, 갈, 고, 니, 토, 굿, 도, 시 기. 또, 예, 여기서 지금, 제로라고 나오, 세로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제로. 자, 스페인어입니다. 영어로 제로. 영입니다, 영. 여기 지금, T-O-H-O -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영어로 지금 제로 스페인어로 세로 자 오토미 자 오토미에서 제로를 이 사람들이 지금 t o h o 이렇게 사전에 지금 적어두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튜브에서 이 사람들이 그 오토미 바, 숫자 세는 발음을 들어 봤을 때이 o가 들어갑니다 어떻게 읽냐면 o t 이 앞에 지금 o가 세, 들어간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어떠, 어떠. 이렇게 읽습니다. 어떠. 우리말이 뭡니까? 이게 없다, 없다, 없다, 어떠. 자, 영어에 제로, 제로, 어떠, 어떠, 없다. Korean, 없다. 자, 그래서, 없다, 제로, 없다. <웃음> 자, 없다, 은하, 달, 서이, 능기 희스기. 자, 스딸리 갈고 여덟 굿도 스키. 자, 아메리카에 아메리카에 코리안 한국 조상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코리아노가 아메리카에 살았다.